자 드디어 이제 마스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끝나고 포회를 좀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하니까 이기질 못해.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이건 팀 문제다. 어. 아캐리해조가 아니, 아니라 여튼 아니 일단은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 제가 어제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 진짜 어제 어이가 없어갖고 대충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적팀탱커보다 우리 팀이 딜러가 딜을 못하더라고 아, 어, 이것도 제가 잘했어. 이거 내가, 진짜 내가 다 잘했거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 근데, 안 돼. 못해. 할 수가 없어. 이세판 모두, 몰라통이 터져갖고, 그냥, 게임 껐습니다. 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마, 이거를, 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나이스. 우리 팀 먹었으면 됐어. 우리 팀 먹었으면 됐어. 그럼 전제 역할 한 거예요. 우리 팀 먹었으면은, 됐어. 그걸로도 만족해 나는. 위에, 위에, 위에 조심, 위에 조심. 아 진짜 저쪽팀 화력이 너무 세다 아, 화력이 이제 장난아니네와 뭐야? 와 이거 안 된다 못 버틴다 우리 일단 먹고요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골 넣고 자 3포인트 자내골 들어갑니다 좋아요 나이스 아 우리팀 고마워 나아이 은혜 잊지 않을게 너무 고마워 아켜는 갈까? 켜는가면될것 같은데 이정도면 역시 마스터컵은 달라! 그럼 물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있지 하하하 <웃음> 됐다 들어왔다 나이스 캐리 나이스 캐리 우리팀 잘한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우리팀 잘한다 아 큐어링을 해야되나 나 아니 아니 어링만하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그럼 편법을 쓰면 맞서갈 수 있지 않아요? 버스타제가 밖에 안하네 죽는다! 나 2등! 야! 죽었다 2등! 2등! 고고 아유 잘했죠? 아유 잘했죠? 어? 따라와봐 어? 실컷 따라와봐? 어?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 <웃음> 부터즈 시킬 유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어, 무서워. 뭐어 어찌 됐든 꼴만 넣으면 되거든. 밑에 넣어주세요. 넣기만 해. 어차피 나도 넣을 거니까. 넣어 넣고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잘했어. 우리 집 잘했어. 한 명씩, 한 명씩. 오, 어, 너무 힘들었다. 집에 내려갈게요. 일로 와. 씨. 일로 와. 일아리 일로 와. 요 풀떼기 자식, 일로 와. 야요 유자식이 오니까. 아이고 여자식 여자식이 아 <웃음> 어, 행복해 올라으러 가자 좋다 자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아 심지어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쏠랭할때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골 뺏겼다 어 그럼 이거 내 이거 뺏겼으면 뺏을 만큼 뺏어가야지 어~ 이런 어? 뺏었으면, 내가 더 뺏어갈 거야. 뺏걸렸구요. 어어어기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꺽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잘어네 음,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어다 뺏어먹으려고 그러지 그, 그지 그지 그지 일로와 분명히 저한테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와요 그렇죠 자 이깁시다 우리 이깁시다 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골 빼준거 너무나 고맙고요자 먹었고 골 바로 들어가고 좋아요 잡았습니다 좋았어 야나이즈 뭐야 우리팀 너무 잘하잖아 네 오늘 마스터 갑니다. 마스터 무조건 가요. 나이세 좋습니다. 우리 팀 잘하고 있어요. 허미 <웃음> 우리 팀을 괴롭혀? 여 자식 안 되지. 요싱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디? 요싱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디? <웃음> 어디, 스킨도 없는 여싱일수로, 그렇게 해.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싱일수 하는 법, 내가 보여주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재밌다. 위에 거, 제가 털어주고, 아래 거는 여러분들이 먹도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좀 기다리든가 할게요. 분명히 이거, 때리러 올 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네, 도망갔어요. 우리가 먹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딜 정리, 딜 정리, 아하하하, 아하 실수했다. 아휴, 기가 좀 빠졌는데, 내가 더셀 걸, 내가 더셀 걸. 야, 저거 막아야지. 이러고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고 오시면 안 되는데. 자, 저거 못하잖아, 제발 이걸할줄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바로바로 바로 따라가는 거. 방금 제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한테 지는 겁니다. 이봐, 못 따라오잖아. 이거 봐, 못 따라온다니까. 자, 집중 좀 할게요. 집중 좀 할게요. 이거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봐, 못 따라오잖아. 이거 봐, 못 따라오잖아. 못 따라오잖아. 이거 봐. 봐봐.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 <웃음> 지금 다내 거야. 어유 이러고 있는 동안, 요싱아 이러고 있는 동안 니네 팀다 박살나, 바보야. 아이고,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니?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최대한, 이거, 우리가 이기게끔만 하면 돼요. 야, 이거 제가 골 넣으러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저골 넣겠습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나이스. 어우안 아, 넣으러 가는 게 이득이었다. 아 좋은 선택. 좋은 전략. 좋은 분위 역시, 나는 게임을 못하지 않아. 나이스,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드디어, 끝났나?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한번 남았네. 저, 저 처음부터 실력 아니었는데?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실력 아니었어, 나. 진짠데? 저 이거 하려고 방송키는 건데? 와, 뭐야! 아유, 뭐, 예? 야, 공짜로 올라간다! 나이스! 아, 멋있어, 진짜. 너무나, 반할 것 같아, 우리 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마스터 가자. 뀨. 아. 야, 궁디 팡팡 해줄게. 어디, 어디 있어? 쓰레클,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우리, 좋다. 요렇게 <웃음> 해야, 가디아는. 아무것도 못하지롱. 두두두두두두두두. 도망갈게요. 얘들아, 그냥 한국 하는 게 어떻니? 호롱이에 마스터 올라가는 데 있어서. 홀. 양분이 되라, 이 말이야, 얘들아. <웃음> 아니, 구물을 그렇다고 던지면 안 되지. <웃음> 야, 이거 무슨 블러드야? 뭐야, 이거? 아니, 맞아. 먹기 했어, 도대체. 야, 뭐야, 이게? 와, 그와 중에 먹었어. <웃음> 아니, 하지마. 뱀마, 뱀마. 팀즈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포켓몬의 신이 간절히 들어주셨다 너무나 잘한 시청자들을 두개 해준 우리 포켓몬 신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저보다더 잘해요 힘내 힘내 괜찮아 호로하게 어? 규칙 그거 진짜 진짠데? 레쿠자 나올 때 맨날 집 가는 거 진짜 팩트인데 뭐지? 내가 넣었어! 나 넣었어! 넣었어! 빨리 와! 빨리 와!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빨리 와!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질 수도 있어!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위험해! 이거! 자! 자! 자 여러분! 막으세요! 막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골 넣을게요! 막으세요! 골 골, 골어디있골 어디있어? 골 어디있어? 골골골골 골! 막아 막아 끝까지 막아! 최선을 다해서 넣을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넣어야.. 조금이라도 넣어야 돼! 우리 디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나는 넣는 것 밖에 못해 진짜!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재고 넣자 재고 넣자 나.. 나 많이 넣었어요?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거 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 <목소리> 마스터가 감사드립니다. 16층은 16시간 무슨 16층이야? 이틀 남았는데! 마스터 찍었거든요? 이틀이면 초기하다? <웃음> 진짜! 이거 언제 떠올려! <웃음>